자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자 오늘은 4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자 우리 과목명이 현대과학과 AI입니다 그쵸? 그렇죠? AI는 여러분들 다 인공지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원어도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주차 수업으로 인공지능이란, 음, 아, 주제로 아, 자, 시작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자,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알파고가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했는지,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거고, 자, 그리고 인공지능의 큰두 W,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특징 및 어떤 기타 정의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무엇이고 학습 방법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자, 또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자 우리 순서대로 준비된 강의 자료를 토대로 어, 자 다같이 자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음.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 음. 다양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게임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컴퓨터 정말 다양하게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사전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식기능, 판단기능, 추론기능, 기타 결론이라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학습이라는 기능을 인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및 관련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기능, 판단기능, 추론기능을 컴퓨터에다가 인위적으로 학습, 학습시켜주는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대화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살자 이거죠. 자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박이라는 분이 자 오른쪽에 있는 자이 도서를 편찬했습니다. 자이 도서에는 자 현대적 접근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영역으로 자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그네 가지가 자 여기 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다시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자이 네가지로 자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박이란 분은 이 교재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교재는 자이 교재는 아,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아,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기계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자연어 처리, 자동적인 추론, 지식표현, 음성인식, 머신 러닝, 컴퓨터 비전, 로봇, 로보틱스. 자,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 네 가지 정의 중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는 어떤게 될까요? 자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강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앨런 튜링 자 수학자이면서 자 컴퓨터 과학자이기도 하죠 자 이분이 1950년도 앨런 튜링 박사가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한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 앨런 튜링 박사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어, 가장 고액권 지폐 모델로 지금 선정이 되신 분이기도 하고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문을 본인이 그것을 해독을 해서 본배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암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을 1년 정도 빨리 종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지요자 그런데 이분은 음, 얼란 투링 박사님은 아, 소수 성애자였죠. 어, 남자로도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음, 자, 그런 부분들을 허락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앨런 트리박사는 아, 사과를 먹고 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몇년 뒤에요. 스티븐 잡스가 만든 회사가 뭐죠? 애플입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과 그 애플 회사의 어떤 큰 어떤 연관성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앨런 튜링 박사에 의해서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이 의문점으로 시작한 게 인공지능의 첫 출발이고요. 그것을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존 맥카시입니다. 1956년도 1956,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을 존맥커시란 분을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있죠. 인공지능의 아버지 존맥커시자존맥커시는 여기 계신 분입니다. 1958년도 좀맥 하시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m i t 로 옮기고 나서요, 어. 자,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개발하는데 그 언어가 바로 리스프. 어. 컴퓨터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고급적인 언어죠. 자, 그 이후로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자, 여기 나와있죠? 어. IBM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이었는데, 자 그분이 논문을 하나 쓰십니다. 그 논문에 그 논문에 뭐가 등장이 돼요? 여기 있는 머신 러닝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머신 기계 러닝 학습 기계가 학습을 한다. 머신 러닝 용어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현재 자 2020년입니다. 70년 지났네요. 그렇죠? 자, 이 70년 동안 인공지능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개발되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침체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많은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나, 아, 연구가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연구는 활발하게 하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가 없었죠. 왜?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머신 러닝, 기계가 학습하는 것처럼, 기계, 기계에게,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하세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이 얘기 했었죠. IBM에서 2011년도에 발표한 내용 중에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 쌓인 데이터가 우리 인류 역사상 쌓인 데이터보다 훨씬 많다. 그게 언제라고요? 2011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년동안 쌓인 데이터가 자, 우리 온 인류 역사상 쌓인 데이터보다 훨씬 많다. 자, 그 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기간에 데이터가 쌓인 계기가 뭐라고 했어요? 2007년도에 뭐가 등장합니까?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자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6년도에 3G 3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고요. 1년 뒤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삼성에서 갤럭시를 런칭하죠. 그 뒤로부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 쓰고요. 카톡 보내고 영상보고 뉴스 검색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어디에 된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 자 이런 로그 데이터가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컴퓨터에게 학습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는 풍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70년 역사 중에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뉴스 하나가 있네요 자, AI, AI 아버지 돈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런 트링이 영국 화폐 중에 최고위권 가장 비싼 화폐의 모델로 채택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테스팅하는 방법에 튜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자, 앨런 튜링의 이름을 본 따서 튜링 테스트라고 이야기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1950년도 앨런 튜링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링의 이름을 따서 튜링 테스트가 된 거고요. 자 테스트는 자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법이에요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별해보자 테스트해보자 그게 뭐라고요? 튜링 테스트라고요 자 실험하는 방식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 첫번째 A 인공지능 컴퓨터고요. B는 사람입니다. 자 인공지능 컴퓨터는 음, 인공지능 컴퓨터와 사람이 서로 뭘로 해요? 텍스트로 대화를 합니다. 채팅을 하는 겁니다. 채팅. 채팅하는 과정을 제3자가 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A와 B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문자로 한, 대화하는 것을 C라는 제3자가 그것을 두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졌고 인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 그 정도의 판별 결과가 나오면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지능적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50년대부터 현재 2020년도까지 약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인공지능 컴퓨터 몇 대가 있을까요? 좀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좀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삼성의 빅스비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쓰, 그런 걸 사용해 보면서 과연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을까 어, 생각해 본적 없으십니까? 70년이 지난 현재 튜링 테스트에 통과한 컴퓨터는 딱한 대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이름이 유진 구스타 유진 구스타만입니다. 언제예요? 2014년입니다. 1950년도에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되면서 인공지능 용어가 1956년도에 등장했고요그 뒤로 50년에 튜리 앨런 튜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튜링 테스트 기법이 2014년 약 64년이 지나고 나서 최초로 통과를 한 컴퓨터 이름이 유진 구스터만 이라고요. 자 당시 유진 구스토만은 13세 어린이 지능 수준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컴퓨터였고요 당시 튜링 테스트는 심사위원의 약 30% 이상이 인간과 대화한다고 라 판단이 되면 합격입니다 통과해요 자 그래서 이 유진 구스토만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심사위원 25명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33%의 판정자들이, 어, 합격에 영광을 주게 됩니다. 약 5분 동안 테스트를 했죠. 트링 테스트 2014에, 2014에, 영국에서 개발된 유진 구스트만이 심사위원 25명 중에 33%부터, 어,으로부터 자연스럽다. 대화가 원활하다. 지능을 가졌다. 라고 판단해서 찬성의 표를 던진 겁니다. 첫 합격자의 영광을 안게 된 거죠. 그러나, 현재, 자, 이 합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자, 이 유진 고스트만은, 자,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세 소년으로 설정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3세면 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언어 구사가 고급스럽나요? 자연스럽나요? 능숙하지가 않죠. 그쵸? 유진구스토만도 마찬가지로 13세 소년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한거기 때문에 고급 언어들은 처리하기 힘들었다고요. 13세 수준에 맞는 대화가 가능했을 뿐이었다고. 그래서 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분이라는 시험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리고 단순히 챗봇 뭐예요? 채팅 로봇입니다. 채팅 로봇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대화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합격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폰의 시리 갤럭시의 빅스비 자 사용해 보시면 챗봇이란 느낌이 오시나요? 챗봇 채팅로봇 그러한 빅스비나 시리가 유진 구스터만보다 못하나요?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최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13세, 소년, 13세 소년의 유진 구스드만은 적절치 못하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현재 인공지능 컴퓨터는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인정받으면서 주목받은 컴퓨터 프로그램 유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판별 기준인 튜링 테스트가 인간다움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데요 자세한 내용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는 컴퓨터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인정받으며 인간 같은 로봇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유진은 인공지능 판별 기준으로 알려진 퓨링 테스트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30명의 심사위원과 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결과 3분의 1로부터 진짜 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 테스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만든 채팅 로봇만으로도 운만 따라주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진은 채팅 로봇처럼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대화 세트를 이용합니다. 관련된 대화 세트들을 무수히 만들어놓고 거기 들어오는 그 문장을 해독을 해서 가장 근접한 대화를 그 무조건 갖다 대답을 하, 해주는 겁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멋진 대답이 들어온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컴퓨터에 인간과 같은 사고하는 능력이 있느냐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한 전문가는 튜링 테스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튜링 테스트가 21세기의 인공지능 판별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애플의 시리와 같은 프로그램이 튜링 테스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첫 인공지능 판정을 받았지만 기술의 진보를 고려할 때 조금 더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와이튼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유진 고스트만 현재 21세기 인공지능 판별하는 기준이 약간 조금 부족해 보인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역사적으로 어 인간 아, 기계가 과연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로 초, 어, 시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트링 테스트에 통과한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한 대밖에 없다. 자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인지과학부터 시작합니다. 자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 인공물 간의 정보 처리 활동을 다루는 분야가 인지 과학 분야인데요. 자, 여기에는 인간의 마음과 동물, 인공적 지적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이 인지 과학 안에 자, 인공 지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공 지능은 기능을 다루는 거죠. 기계로부터 혹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공 지능 지능의 인공 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학습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하는 겁니다 자, 기계 스스로가 훈련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고 이미지와 음성 인식, 대화 분석, 다양한 통계 분석, 미래 예측 등을 높은 정밀도로 학습하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굉장히 많은 기법 중에 분류 문제라든지 회귀 문제로 어,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머신 러닝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딥 러닝이 존재합니다 머신, 기계가 학습합니다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딥 러닝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공 기능은 빅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머신러닝 안에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망을, 사람의 뇌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학습방법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딥러닝, 사람의 뇌 구조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복잡한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요. 딥 러닝입니다. 자, 이딥 러닝과 비슷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어, 굉장히 복잡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자, 통계적이, 통계적으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쇼핑하러 다녀요. 자 그러면 가판따에다가 물건을 진열하잖아요. 그 진열하는데도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다는 라 겁니다. 어떤 물건 옆에 어또 다른 물건을 진열해놓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잘 팔리고 팔리지 않고 한다는 라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주로 통계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인공지능에서는 자 머신러닝 안에 자 딥러닝으로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만든 학습기법이 있다 그래서 머신과 딥러닝은 다르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좀더 자세하게 머신러닝이란 자 머신러닝은 IBM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이었던 앞에서 사, 아서 사무엘이 아서 사무엘이 그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 즉 프로그램이 가능한 컴퓨터를 말합니다 자, 머신러닝의 좀더 정확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 기능인 학습 능력을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데이터부터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자 여러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을 기계 학습, 머신 러닝이라고요. 자 머신러닝은 세가지 접근법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그 중에 첫번째는 신경 모형 패러다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 신경 모형은 퍼셉트론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뭘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딥러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경 모형 패러다임이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뇌의 구조를 복잡하게 열켜있는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시스템적인 퍼셉트론까지 딥러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심볼 개념의 학습 패러다임 접근법도 있고요 현대지식의 집약적 패러다임도 있는데 학습 패러다임은 숫자나 통계 대신에 논리학 또는 그래프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학습 방법이고요 자 집약적 패러다임은 1970 7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미 학습된 지식은 재활용해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미니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이 90년대가 들어서면서 통계학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이세 가지 접근법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접근 방법이 보다 신경 모형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신 러닝은 머신 러닝은 기계 학습을 시켜 주는데 학습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시켜주는 방법을 지도학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비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가지만 먼저 구분을 하세요 레이블이 있느냐 즉 답이 있느냐. 자, 사과라는 자, 사 사과라는 자 사진을 컴퓨터에게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과야라는 답을 먼저 알려 주고 어, 사과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도 학습이고요. 비지도 학습은 비슷한 사진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부여해 주고 여기서 알아서 답을 찾는 방식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한다고요. 자,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블링된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 이야기하고요. 입력 데이터와 출력값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훈련 데이터를 대조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즉자 여기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자 강아지는 다리가 4개고요. 귀가 2개가 있고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털이 어, 뽀송뽀송하게 어, 붙어 있습니다 자이 사진을 주고 내가 개에요 고양이에요 사자에요 아니면은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기계가 학습하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생긴거는 개야 라는 레이블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것과 비슷한 사진을 엄청나게 제공하는거죠 제공하면서 컴퓨터가 분석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내가 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진이 들어와서 이제 비교 분석하겠죠 아 비슷하다 분석해서 결과가 개라고 답을 내어주는 학습 방법이 지도학습이라고요 자 훈련 데이터로 정답이 붙여진 자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정답은 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는 분석한 특징값이 개의 특징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밀도가 향상되는 거죠. 반면에 비지도학습은요. 비지도학습은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없이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있어요. 출력값 데이터는 주어지지 않는 학습 방법으로 데이터 안에서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한다고요. 컴퓨터가 이미지, 음성, 수치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읽게해서 특징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 패턴과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분류하게 하면서 클러스터 분석, 규칙성, 특징, 뭐 경향 등을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낸다. 비지도학습입니다. 그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은 단순히 사진 1 0 장만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수많은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서는 이것을 구현할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처럼 데이터가 클라우드 클라우드 시스템에 데이터가 쌓이고 빅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 있죠.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바둑을 배운 지 1년 만에 30년 이상 바둑 수련을 해온 인간 챔피언을 이기게 됩니다. 당시 전세계 바둑 챔피언 커제 전세계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했던 이세돌 자 유럽 챔피언 판휘 이런 인간 챔피언들을 이겼습니다. 이기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머신 러닝 학습 모델 중 하나로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강화 학습은요 어, 머신 러닝 분류 기준으로 볼 때는 지도 학습 지도 학습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립적으로 자세 번째 모델 모델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자,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화학습.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자, 강화학습을 지도학습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 강화학습 방식은 스스로 보상과 벌칙을 지도받아서 학습을 해 나갑니다. 학습을 해 가면서, 어, 얘가 사과야. 정답을 맞췄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틀려서 벌칙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벌칙을 받은, 받으면 받을, 받을수록 내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 알파고가요알파고가 10에 170승이라는 경우의 수 바둑을 이세돌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기보를 반복 학습하면서 어디로 두었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다. 어디로 두었을 때 내가 질 확률이 얼마다? 스스로 계산해 가면서 바둑을 두었다고요. 그 학습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이고 강화, 강화 학습이고 보상과 벌칙을 통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갔다고 강화학습은 다른 전형적인 지도학습처럼 사전에 사람으로부터 가이드를 받고 학습하지 않고요. 사람이 아닌 환경으로부터 보상과 벌칙을 피드백 받기 때문에 지도학습과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인 세 번째 머신러닝 모델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게임이나 로보틱스에 로봇틱스, 가장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죠. 뭐, 스타크래프트, 인, 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물리쳤다. 얘기 들으셨죠? 어. 자, 그런 게임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 모델이 강화학습이다. 자,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로 배웁니다. 음. 배우기보다 익숙해져라. 체득해서 이해하라. 네 스스로 판단해라. 즉, 트레이닝에 의한 시행착오에서 비롯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까운 목표를 달성한 후 다음 레벨로 자, 목표가 계속 앞당겨가는거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실력을 높이는 학습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벽돌깨기 기억나시나요? 벽돌깨기 게임 자 요렇게 위에 벽돌이 있습니다 자 공이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서 밑에 바가 공을 받아치면서 벽돌을 게임, 게임, 깨는 게임입니다 자 처음에는 자이 밑에 있는 것부터 벽돌을 깨죠 그러다가 아 모서리에 있는 벽돌을 먼저 깨고 공을 이 사이로 집어넣으면 우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더 빨리 벽돌을 깰 수가 있고 더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학습한 게이 벽돌 깨기 게임이고 그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이 바로 알파고라고요 스스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지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복과 착수와 경험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더큰 보상을 얻게끔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이 알파고는요 3천, 3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기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기보 데이터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지도학습 썼겠죠 그러면서 학습자 데이터를 쭉 두면서 자 A라는 프로선수 B라는 프로선수 C라는 프로선수 각각 바둑 두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위치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진다고요 이 3천만 건 이상에 되는 기부학습을 통해서 확률이 계산되고 내가 두, 두어야 할 위치를 찾게 된다는 거지 10에 170승이라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거는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사람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요 사람보다 더 확실한 값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자 딥러닝은요 자, 머신러닝 세가지 패러다임 중에 자, 신경, 모형, 패러다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경, 모형 자, 인간의 뇌 구조를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 자, 인간의 뇌는 자, 엄청나게 복잡한 신경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존재하죠. 자, 이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간의 뉴런은 얼마나 천억개 이상 된다고 라 이야기하죠 자, 뉴련과 뉴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는 백쪽의 이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엄청나게 복잡한 사람의 뇌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딥 러닝 자, 인공신경망에 기반하고 입력층, 출력층, 복수계의 은늑층을 개충구조로 가지는 심층신경망을 학습의 주요 방식으로 사용하는 머신 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자, 사, 자 사람들의 눈, 코, 촉각을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중간에서 프로세싱한 다음에 출력 등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여기는 입력, 자 여기는 출력, 이 가운데는 숨어있는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은닉층. 근데이 숨어있는 은닉층이 사람의 뉴런이 몇 개라고요? 천억 개가 넘는다고요.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닉층이 숨어있는 복수의 은닉층을 우리는 심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배우는 학습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자, 이미지 분석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뭐가 찍었습니까? 아, CCTV로 찍었어요. 자, CCTV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들 의 모습을 분석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기법이 뭐라고요? 딥러닝이라고요. 자, 딥러닝에서의 깊이는 자, 층의 개수가 즉음리층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어, 심층신경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입력층, 출력층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 천억개 이상 그리고 백조개 이상에 어, 연결되어 있는 각종의 뉴런들이 복수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하다, 어렵다 심층신경망이라고 붙이는 거죠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입력층이 있습니다. 자, 입력층 앞에 뭐가 있어요? 자, 입력 데이터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음, 자, 강아지 모양 강아지 사진 아니면 애플 아니면 또 다른 사진을 주면 자, 우리는 눈이나 코나 촉각이나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통해서 출력까지 오게 되겠죠? 출력까지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숨어있는 이 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닉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뇌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고 자 어떤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회전을 시키겠죠. 계산을 하겠죠. 어 이거는 사과일까? 이거는 개일까? 강아지일까? 고양일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기까지 머릿속에서 이뇌 구조상 엄청나게 연산을 하고 있겠죠. 수많은 연산을 할 겁니다. 그 연산을 하는 계층이 뭐라고요? 은닉층이라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든 것을 딥러닝 심층 신경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입력된 정보는 자 입력층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정보는 특징값을 산출하는 중간층의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자, 뉴런은 사람의 신경세포입니다. 여기서 여러개를 처리한 후즉출력층에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답변을 보내겠죠. 결과값을 보내겠죠. 입력, 출력 얘는 프로세싱 처리하는거죠. 뭐 연산도 하고 있겠죠. 그죠 여기서 다양한 값이 진행이 된다고요. 이 방법을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전달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IBM의 Watson. 자, 인간 아나운서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다리가 네 개입니다. 코가 한 개입니다. 눈이 두개입니다 자 이것은 강아지일까요? 고양이일까요? 자 왓슨 컴퓨터가 저요! 손을 들고서 자 이것은 강아지입니다 라고 답을 맞춘다고 신기한거는 인간이 인간의 대화를 인간의 자연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는게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기까지 왔다라는겁니다 엄청난 거죠.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은 자, 여기서처럼 자, 그림을 자, 그림 먼저 볼까요? 자, 두개다 영화입니다. 영화. 자, 오른쪽 영화는 여러분들 아시죠? 터미네이터입니다. 인간을 정복하고자 하는 터미네이터 자 왼쪽 거 보세요 엑스마키나입니다 자이 엑스마키나 영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엑스마키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거 이야기 했잖아 튜링 테스트 자이 앞에 있는 여성이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가 주입이 돼서 학습을 했습니다 과연 튜링 테스트에 이 인공지능 로봇이 패스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영화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자아를 찾게 돼요 터미네이터 스스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죠 자이 두가지 영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인공지능 즉 약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기계 자체 자율성과 자유의지가 포함된 컴퓨터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요 자율성 있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인공 범용지능 AGI라고도 부른다는 라 거죠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경우 대부분의 강한 인공지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죠 자이 영화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음,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나요? 아이 로봇 자 여기도 음,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메인 컴퓨터가 스스로 발전을 하잖아 스스로 자아를 챙기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로봇들을 조정을 하죠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자, 터미네이터와 유사한 로봇이 지금 현재 개발됐다고 이야기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음. 로봇이요. 사람처럼 뛰어나 뛰어다닙니다. 장애물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너뜁니다. 앞으로 제주도 넘고요. 뒤로 백핸드 제주도 넘습니다. 균형 감각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로봇에다가 총 한번 지어주면 뭐가 된다고요?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그 아틀라스 인구,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음.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현대에 아, 등장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강한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현재 등장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다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간의 뇌에 가깝게 학습 및 추론 인식 등을 하는 것이고요 기계가 자율성이 없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등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고요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 전용의 인공지능이에요 암을 진단하는 아이뱀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는 암을 진단하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결과를 얻는 암만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다른 일은 못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프트 아, 소, 일본에서 만들어진 페퍼 페퍼는 금융에 관련된 정보를 학습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있는 에어스타. 에어스타는 4개국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것을 대화하는 능력까지 가졌습니다. 그게 역할 전부예요. 그런 로봇에다가 너 게임해봐. 너 춤춰봐. 너 총줄게. 어떻게 해봐.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자율성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오로지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입력된 경우에 따라서만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요. 즉, 음성인식 또는 최근 뉴스나 보도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에 도입이 되거나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인공지능은 모두 약한 인공지능이다. 시리, o 케이 구글, 페퍼, 무인자동차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인공지능은 자율성이 없다 자체 결정 능력이 없다 자이 앞에 여성 로봇 기억나시나요?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로봇 인간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로봇 이름이 뭐라고요 소피아입니다 이런 로봇에다가 자율성까지 준다고 해봐요.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온다고요 물론 음.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올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여러분들 테슬라 모터스의 그 오너 아시나요? 테슬라 또는 스페이스, X 또, 또는 친환경 에너지 회사. 자이세 가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엘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도 부르고요. 자이 엘론 머스크나 또는 얼마 전에 타계한 어, 어... 누구죠? 스티븐 호킹 박사. 자 대표적인 이두 분은.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 터미네이터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마크 주커버그, 빌게이츠 무슨 소리냐. 알리바바의 마윈 무슨 소리냐. 인공지능 사회가 오면 인간의 육체는 좀더 편해질 거고 대부분의 육체적인 노동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거고 자 그것들을 어, 인간이 로봇한테 어,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대변하고 있는 자, 유명한 기업가들입니다. 자, 이 여성분의 사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아 지아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사람의 학습, 추론, 인식, 판단, 능력을 기계에다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 그래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안에 대표적인 사람의 뇌구조를 본 떠서 만든 심층신경망 딥러닝이 있다고도 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앨런 트링의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 용어를 확립했고요 그리고 아서 사무엘이 머신러닝 용어를 사용했고 앨런 트링의튜링 테스트 기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음, 할수 있다 판별하는 테스트 기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 다양한 학습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알파고가 학습한 방법은 강화학습이었다 인공지능은 강하고 약하고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된다 현재 등장한 모든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사람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활용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이다. 자 여러분 4주차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